윤석열 정부의 개혁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이준석 문제로 당이 더 이상은 발목이 잡혀선 안됩니다. 이준석을 이번 한 번만으로 영원히 단칼에 쳐내는 길밖에 다른 방법이 없다는 생각입니다. 이것이 자유우파 국민들의 충정 어린 의견이라고 확신합니다. 이준석 을 품으라는 자들은 딴 맘을 품은 자들뿐이라는 생각입니다. 이들도 역시 이준석스러운 특징을 모조리 다 가진 자들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준석 이 인간을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준석은 이겼지만 졌습니다. 이준석이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해서 인용을 받았고 그것은 국힘당 의원들은 물론이고 국힘당의 지지자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지만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이유로 그는 철저하게 진 것입니다. 첫째 자유파 국민들의 마음은 이준석을 배제하기로 결정한 그 마음 그대로 이번 판결로도 전혀 변함이 없을 것이라는 점 둘째 정당이란 원래 당내 파벌 간의 싸움이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법인데 이것을 윤혜권이다 뭐다 해서 과장하고 확대해서 평가르기를 하고 이것을 언론 인터뷰에 나가서 날임의 날마다 당 내부의 치부를 대외에 드러내 공격하면서 국민의힘 당에 대한 국민의 혐오감을 앞장서서 조장한 점 그리고 그것이 당대표였다는 점 셋째 당의 실질적 최고는 대통령인데 이 대통령을 개고기에 비유하고 녹슨 수도꼭지에 비유하는 등 당대표로서 할수 있는 건전한 비판의 수위를 너무나 넘어섰기 때문에 자유 우파 국민들의 관점에서는 이준석의 발언을 패륜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점. 넷째 왜 자신이 당내에서 그런 비판에 직면했는지 왜 당내에서 당수로서 느려야 할 마땅한 존경을 받지 못하는지 왜 자신이 당수로서 영이 서지 않아 왔는지에 대한 단한 번의 반성도 사과도 없었던 점. 다섯번째 이준석이 s상납을 받았 고 뇌물을 받았다는 점은 객관적 사실이며 그것이 원인이 돼서 윤리 위에 처벌을 받았으나 이것에 대하여 반성하거나 사과 한마디 없었고 최소한의 도덕적 부끄러움조차 표시 하지 않으면서 당내 인사들과 대통령 에 대한 공격을 계속해온 점 여섯번째 이번 사태를 이준석에 대한 지지와 환호는 좌파민주당 운동권 세력들과 역선택을 하려는 자들뿐이라는 것이 분명해져서 이제 이준석이 스스로 자신이 좌파라고 굳이 커밍아웃 을할 필요조차 없어진 점 이상 여섯 가지 이유로 이준석은 이겨도 이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재판에 이긴 이준석의 앞날에는 꽃길이 열린다고 생각하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이번 승리가 이준석에게 당대표로서의 복귀를 가져온다고 생각하는 분이 어디 계시는지를 묻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천만의 말씀입니다. 세상에는 졌지만 이기는 게임도 있고 이겼지만 지는 게임도 있는 법입니다. 이긴 게 이긴 게 아니라는 것은 이준석의 경우를 두고 나온 말일 것입니다. 왜냐면 국힘당 국민의힘 당내 윤리위원회가 조만간 다시 소집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국민의힘 당원 제20조 징계사유에서 제1항은 당에 극히 유해한 행위를 했을 때라고 되어 있고 제2항은 현행법령 및 당원 당규 윤리규칙 을 위반하여 당발전의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 행위의 결과로 민심을 이탈케 하였을 때 제3항은 당의 위신을 훼손했을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같은 당원의 징계사유에 모두 해당되는 이준석 이제 이준석은 시안부 정치 인생을 살고 있다고 봐도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거의 모든 국민의힘 당원들을 적으로 돌리고 그러고도 그가 살수 있겠습니까 이치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번 법원의 판단을 보면서 많은 국민들은 좌파 정권의 해악이 아직도 이렇게나 지속적이고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데 대한 자각을 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도 동의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번 이준석의 가처분 사건에 대한 법원의 결정은 많은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어떻게 법원이 이처럼 자율적 조직에 대해서 정치적 판결을 내릴 수가 있는 것인지 심지어는 법조인들조차도 놀라워하는 의견들이 주된 흐름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이 정치적으로 보여지는 몇 가지 이유들을 잠시 정리해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가처분에 대한 주심재판관 황정수 판사는 우리법연구에 출신인데다 김명수 대법원장 라인으로 알려진 점 둘째 자문에 응해준 서정욱 변호사 김대준 변호사 등 법률가들의 견해에 따르면 정당이나 종교단체등 자율적 조직에서 내부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법원은 절차적인 하자 외에는 일체 개입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들이 보여준 일관된 원칙인데 황정수 판사의 경우는 절차적 하자를 기각했으면서도 스스로 비상상황이라는 정당 자체의 판단을 비상상황이 아니라면서 민주적 절차 위반이라는 정치논리로 지금까지의 판례를 완전히 뒤집고 새로운 판결을 내린 점 세번째 판결을 내린 시점이 다음 주에 이루어질 것이라는 다수의 예상하고 달리 윤석열 대통령 이 국민의힘 연찬회에 참석하여 당의 발전을 위한 우위를 다지는 바로 그 시점을 노려서 발표함으로써 누가 보더라도 국민의힘과 윤 대통령에 대한 한번 엿 먹어보라는 느낌을 주기에 딱 알맞은 그 시점 을 선택해서 판결이 발표된 점이세 가지 관점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사회 곳곳에 지난 문재인 5년의 흔적이 이렇게 나 깊이 박혀있다니 이 일을 어찌 하면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들게 하는 판결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문재인 5년 동안 김명수 대법원장이 휘두른 인사권으로 우리 법연구의 출신들이 법원 여기저기에 포진하고 있어서 이번 판결에서처럼 여당에게 호의 적이지 않은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았던 것인데 바로 그것이 현실화됐다는 평가입니다. 민주노총은 더욱더 좌경화가 되어 있고 민주노총이 외치는 구호는 정치구호 일색입니다. 정북과 사드배치를 반대하면서 친중 굴중의 구호를 외치고 있는 것이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방통위는 교통방송 tv에서 김어준 의 정치편향 방송을 바로잡을 생각이 전혀 없어 보입니다. 민노총 산하 언론 노조가 공영방송을 장악하고 있고 방통위원장 이효성 등 문재인 태거리들이 보이지 않는 손을 사용해서 아직도 친문 친민주당 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고 평가 되고 있습니다. 방통위는 지상파 방송의 재허가와 종편에 대한 재승인 권한의 콸을 방송사들의 목에 겨누고 있어서 김호준의 정치평파 방송에 대한 단속은 전혀 그럴 마음도 그럴 시간도 없다는 입장인 것입니다. 어쨌거나 국민의힘은 혼란에 빠져 있고 허둥지둥하는 모습이 역력합니다만 애초에 이어 사태를 국민의힘 특히 권성동 원내대표가 자초한 면이 없지 않았다는 의견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권성동 의원에 대한 분노가 지금 말할 수 없이 커져 가고 있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이렇습니다. 첫째 이준석의 윤리 징계 후 민주당에서 검수한 박을 무력화 하려는 한동훈 장관에 대한 공격 이나 이재명이 당대표로 선출되는 등 당시 야당의 극심한 도전 상황에서 애초에 이준석 당대표의 6개월간의 징계로 공석이 된 당대표 자리는 한시도 비워둘 수 없다고 보고 이 상황을 위기로 인식했어야 했습니다. 이준석의 공백을 사고가 아닌 권위로 보고 처음부터 비대위를 꾸렸어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첫 단추를 잘못 끼운 것입니다 권성동 원내총무의 자리 욕심이 이 같은 정치적 혼란의 씨앗이 되었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정치인이 국민을 보고 당의 이익을 보아야지 자신의 욕심을 먼저 챙기면 그 결과가 얼마나 참혹해지는지 정치사에 기록될 만한 사례를 만든 것이 바로 권성동 의원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둘째 이른바 체리 따봉 핸드폰 톡 내용이 기자들에게 유출된 사건은 권성동 원내대표처럼 오랜 기간 정치를 해온 사람이 저지를 실수가 아닙니다. 카메라가 득실득실한 곳에서 우연히 실수로 드러내 찍혔다는 것을 아무도 믿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장재훈 의원과의 셋싸움 과정에서 일부러 장재훈 의원 보라는 듯한 의미 나는 이렇게 대통령과 톡도 주고받고 체리 따봉도 주고받는 사이라는 것을 과시하려는 고의적 노출이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누구와 친하다는 것을 정치적 알력관계에 있는 누군가에게 보여 주기 위해서 대통령이 난처한 입장에 처하게 하는데 주저하지 않는 찌질 한 모습이 권성동 의원의 실체라면 참 정치적으로 철이 안 들어도 너무 안 들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도 이 같은 견해에 동의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세번째 며칠 전 국민의힘 전체 의원들이 충남 천안 재능교육연수원 에 모였을 때윤 대통령이 참석했고 금주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오미자 주스로 건배까지 했는데 대통령이 떠나자마자 권성동 의원 발 사고가 또 터졌습니다. 권성동 의원이 당직자들과 대통령이 떠난 당일 저녁에 음주 가물를했 다는 뉴스가 그것입니다. 또 권성동입니다. 사고가 났다면 권성동이니 이게 어찌 된 것입니까 대통령이 검사시절 권성동 검사의 아랫사람이었기 때문에 윤 대통령을 하대하던 버릇이 아직까지 남아서 아직도 자기 아랫사람으로 대통령이 보이는 모양입니다 이것이 제정신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권성동의 정치생명도 얼마 남지 않았다 이런 의견이 설득력 을 얻어가고 있는 것은 어쩌면 권성동의 실수연발이 단순한 실수를 넘어서 정치적 역량이 모자라는 것을 넘어서 당에 대한 애정이나 대통령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이나 정치를 하는 사람으로서 국민을 위해서 산다는 절실함이 부족한 것이라는 평가입니다. 결론입니다. 국민의힘은 어쨌거나 지금 극심한 혼란에 빠져있습니다.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갈피를 못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법원의 판결이 비록 부당하다고 하더라도 어쨌거나 현실은 현실 입니다. 이번 국민의힘의 위기는 권성동발 위기로 인식하는 다수 국민의 시각 이 있는 이상 권성동 의원이 그 책임을 벗어날 수 없다는 점에서 권 의원이야말로 이준석 못지않은 정치적 위기에 몰려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치적 판단 오류와 철부지 아이 같은 실수를 연발해온 권성동 의원이 당장 책임을 지고 사퇴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닐 수 있습니다. 새로운 비대위를 꾸리더라도 당원상 현재 원내대표라야 처리할 수 있는 일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준석이 일부러 자살골을 넣었다면 권 의원은 무능해서 일부러 자기 꼴대에 골을 넣은 것입니다. 이준석은 이미 끝났지만 권성동 은 한가지 묘수가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혹시 그것이 무엇일까요 짐작이 가십니까 첫째 하태경 최재형 등 당내 반발을 정치적으로 어떻게든 물리치고 조속히 윤리휘를 이어시기 바랍니다. 둘째 윤리위도 결국 정당 내 정치적인 조직일 뿐입니다. 어떻게든 이 위원들을 설득해서 이준석의 제명을 이끌어내셔야 합니다 이길만이 이준석발 국민의힘 내용을 이번 한 번만으로 완전하게 끊어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정치적 계산을 하셔서는 안됩니다 이번만큼은 국민을 보고 국민의힘 미래를 보고 윤석열 정부를 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해야만 정치인 권성동에 대한 자유우파 국민들의 분노와 실망감을 조금이라도 모마 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세번째 이 일을 마무리하시고 본인이 한번 죽는 결단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죽으면 다시 삽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살려고 하시면 영원히 죽을 것입니다 당직이든 뭐든 버리는 모습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국힘당을 지지하는 자유파 국민들의 권성동 의원에 대한 원성이 장난 아니라는 것을 본인만 모르는 것 같아서 충정해서 알려드리려는 이 말을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처럼 개혁 을 해나가시면 문제없다고 보입니다. 문재인이 싸질러 놓은 x를 치우는 일이 쉽지는 않겠지만 지금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보입니다. 원자력발전소 수출이 재개되고 있고 줄줄 새 나가는 세금을 틀어막 고 있고 필요없이 국고만충내는 단체들과 공기업 인원들을 줄이면서 나라의 곳간을 다시 채우려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각종 규제정책이 기업들을 해외로 쫓아 냈습니다. 윤정부는 규제를 철폐해 나가고 있습니다. 기업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친기업 환경을 만들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분명히 저항이 따르 겠고 당장 인기도 없겠고 눈에 보이는 효과도 작아 보이겠지만 윤정부와 국민의힘은 좌파민주당과 이런 점에서 색깔 자체가 다르지 않습니까 눈앞에서 곡간을다 털어먹고 그것도 부족해서 우리 아들딸들이 사용할 미래자산까지 끌어다가 오늘 먹고 보자는 식의 정책을 표온 문재인과는 분명히 차별화되지 않냐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개혁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이준석 문제로 당이 더 이상은 발목이 잡혀선 안됩니다. 더 이상 내분에 휩싸이지 않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준석을 이번 한 번만으로 영원히 단칼에 쳐내는 길밖에 다른 방법이 없다는 생각입니다. 이것이 자유우파 국민들의 충정어린 의견이라고 확신합니다. 이준석을 품으라는 자들은